Think I've been here before. I know, but I must have met you. <웃음> <웃음> 들어가고 싶다고 <웃음> 어 여기 예쁘다 오세요 <웃음> <웃음> 어,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살, 살짝 기괴한 저희의신봉 어. 쁜 꽃을 보세요. 꽃제 <웃음> 네, 여기서부터 첼시마켓이 니다여기부터 첼시마켓이 시작됐어요. <웃음> 와, 도착. 베 마켓. 진짜. 옛날 코엑스 <웃음> 어, 어드벤처 이구 같은 느낌? 어 약간 뭔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기가 첼시마켓 피자맛집이래요 엄청 맛있다고 추천받았는데 아우. 맛있겠다 l l i n g y o 어어 o u r e 어 이거 최초의 겨울 느낌 크리스마스 인것 같아. 7 미국 들 입는다 그 베이직한 옷들이 진짜 아어 <웃음> 뭐 괜찮은 게 많은 거 같은데? 어, 여기서는 뭐 하나 살거 같은데? 어, 귀여워 스트로 살려고. 아 근데 <웃음> 특이한 거 진짜 많다. 와. 오. 우와. 진짜 특이하다. 아, 어, 이것도 귀엽다. 응. 사모님 느낌 오, 좋아. <웃음> 진짜 다 하나같이 수영복 입고 테닝하고있어 정말 평화롭네요. 아이스크림 파서? 오, 아이스크림 장사도 있다. 하나봐. i s 오와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여기도 근데 워터밤이 열렸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트어정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 sola s c r a right. 그리고 또 하나의 봄이다. 이런 뭐. 일일 것 같아. 모... 마랑 챔피언이랑 콜라보 했어. 하나 더? 아 진짜? 더. 아 근데 핏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바로. 이 빨간색이 제일, 좀 이쁘다 음. 감각적인데? 어, 이것도 이쁘다 찼 어, 썸의 삶이란 이런 걸까? 오케이. 오케이. 아련한 오케이 바지. <웃음> 왜, 왜 묶여있는 거지? <웃음> 아, 강제, 강 강제 2플러스 <웃음> 같으니까, 어 뭐야 촬영하나? 아닌가? 이거 나의 게 소주랑 같이 섞인 거야. 너무 많 트러플이 아, 들어갔네. 아아 맞네 트플 맛은... 아, 쪼금 쪼라쪼거쪼아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쪼금 y for t h a n k y o u <웃음> 너무 커 지쳐서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웃음> 뭐야, 끝이 없는 게다? <웃음> <나는. 아니>, 너무 <웃음> 지옥으로 가는 기분. 옷 입고 나서 마사지를 받는 게더 <웃음> 시원하라고. 그니까저 똑같은 거 어머, 이렇게적 어? <웃음> 똑같은 거 하는데? 진짜 이내 거야? 내 거야? 넌 <웃음> 어. 거야? 넌 거야? 너야. 넌절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웃음> 누구나요 <어머나. 웃음> <난> 창피하게 만들었어. <웃음> 힘들었지만 꼬박, 꼬박 쿠션 왜 에어비앤비는 항상 꼭대기층에 있는 걸까요? 어. 음. <웃음> 꺼질 꺼질 <웃음> 진짜 가정집 같다 네. 너무 깨끗하게 등록을 입잖요 음. 어, 화장실도 깨끗한데? 오. 다 s o m 퇴근 중이신 간호사분들, 다걸음있어끄이이 갑자기... 음. 아, 근데 안 해줄 것 같아. 진짜... <목소리> 진짜 특이한 거 있어요 오늘 하게 됐어. 거 해도 어, 하,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음, 안 맞는데? 힙해서 좋다는 그냥. 배 해준 거야 응. 보스가 뭐 이렇게 힙해. <웃음> 조심해. 아이돌의 자체 콘텐츠 아, 오 K-POP 아이돌이냐고 또 그러다 <웃음> 샵. 이거는 그냥 그러 어, 그러네. 잡비샵 <목소리> 오 예쁘다 이 <안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안돼 <목소리> <목소리> <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시간이 너무 아다못 보고 갈것 같아 백수 맞는 것 같은데? 박백수 늘리고 다 <웃음> 일어나! <웃음> 여기였어? 어 그러니까 사람 분명히 많고 줄 선다고 들었는데? 응. 인근. 얘가 너무 높어. 어,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야 되는데, 맞아. 나 원래 비니가 잘안올리겠네 나도 비니 그냥... 안올려 선글라스도 안올리려 예쁘다. 그 가격이 어디에 떨어졌어? 이념 라디가 분명 같죠? 약간 자존심 상하네얘 <웃음> 약간 예.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약간 커버였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구매하는 걸로. 와, 이거 진짜 진짜 어, 너무 오, 너무. 저 뒤에 배경이 더 예쁜데. 너무 웃어. 사귀거 아니야? 너무 징그럽잖아. 너무 에버랜드에서 파는 것 같은 맛이야. 음. 가짜스러운 맛. 어, 입술에도 이렇게 색소가 장난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마지막 밤. 숙소에 나가지 않을 것 같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꼬질꼬질해졌어 <웃음> 왜 거기까지 가서 배달 지켜 먹어려고냐 아니야 브이로그나두 번밖에 안 왔어 너도 꽤 많지 않니? <웃음> <웃음> 우리만 이렇고 버려까 가서 도러 you spoke my name and life began breath filled dark.